Ooh. 멀쩡한 모습으로 <웃음> 멀쩡한 모습으로 한번 부어주고 가려고 네. 켰습니다 한 10분? 20분 정도? 연습하다가 딱 생각이 나서 켰죠 소호코에 그래 다쳤어요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코에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. 안, 안 아파요. 안아 아파요. 근데 팔이 너무 아픈데 지금.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끈 되나? 근데 이러면 이러면 <웃음> 댓글이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댓글을 이렇게 봐야겠다 거치다 없어? 네 지금 급하게 켜느라 안 갖고 왔어 <웃음> 당신은 무엇을 노래할 거야? 라는 댓글이 뭔가 당연히 음, 노래할 것처럼 음, 말하네 <웃음> 맞아요 <웃음> 노래? 노래 연습을 음. 하고 있긴 했는데 네. 되게 두 분이들은 모를 노를 수도 있어. 혹시 그런 노래 아나? 제발 막 끝사랑 이런 거 알아요? 그 모르죠. 이거 알아? 이런 어, 알아? 진짜? 진짜? 예 완전, 제발 끝 사람?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. 죽으면 안 돼. 근데 제가 는 제가 부르는 제발은, 그, 김범수 선배님. 네, 다김범수 선배님이 부르셨던 그 제발이에요. 뭔지 알요 제발. 모르지만 들으면 잘 들을 자신 있어요 <웃음> 어, 다들 제발 또 나는구나 그거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발 하면서 제 여친이 서울을 사랑해요 <웃음> 저도 사랑합니다 <웃음> 웃긴데 뭔가? 10분만 보고 난 가야 돼 나, 나도 한 10분, 10분, 20분 정도만 하고 갈 거야 제 발라드 이런 거 부르고 있어요 발라드 연습하고 있어 제발 끝사랑 불러줘 어, 이거 제발 끝사랑 불러달라는 거는 둘다 불러달라는 건데요면 끝사랑을 제발 불러달라는 거지 아, 끝사랑은 아... 아, 뭐지? 그 사람. 아, 뭐지? 아, 아, 그 뭐지? 후렴부가 갑자기 손각이안 나네? 그,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? 윙크해달라고요?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, 이거. 이러면 댓글이 안 보이는데? 더한 번만 아나 그대 아 어, 그대 이 키가 여기 없나? 그대 인가? 잘 들려요? 아나불저가사기기배님의그 <웃음> 그건가? 아 근데 그 이거밖에 몰라. 는나 달래서라도 나라,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. 이런, 이거 나라. 어 이거 옷, 어떻게 외우겠지? 자, 연습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켰어요. 자장을 불러달라고?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착나 우리 아가 까지 밖에 몰라 I love you n 스 I love you too d r e a m g i 불러줘라 내가 생각드도 d r e a 이건가이가 손에 잡히 e 잡히지 않는 h e tapi, the other drinker, 생 a 하는그 u n of y 나 u You want to 늦게 o w Didn't worry? Didn't w 돌려놔야 되겠지. 오랜만에 그것도 보고 싶다 사계약 옛날에 들려준 적 있는데 이거 알려나? 진짜렐 많이 옛날 노래긴 한데 혹시 이거세요? 예 네. 사랑은 꽃 이게사실 yeah, 후렴이 대박인데 빠라밤 빰밤빰밤 하는 게 진짜 대박인데 그러네 내가 예전에 부른 것들은 못 들은 투모이들도 있겠네 소호가 부르는 메리미가 참 좋더라 <웃음> 메리미 매리미 끝. <웃음> 너무 많이 불렀어. 여리미는. 아이 어이... 소야. 뷰 e 풀 u t i f u l 아 못들어. b e a u 내가 생각하니까 b e a 맞나? 저 중학교 때 듣던 브랜데 이거. 뷰 e 풀 u t 나도 누구보다 내가 더더더 너를 아껴주게 My g You, you, you, my girl You, so beautiful 근데 중학교 때 들은 노래예요 아직 그 스마트폰 아니고 폴더폰이었을 때아아아 <웃음> 아, 크러쉬 선배님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... 크로시 선배님이 피처링 그 가마라는 노래 있거든요 가마라는 노래에서 뭐 나는 하다가 이제 예... 마, 이 밤이 환하게 반겨주네, 예.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첫 가사가 뭐였지? 이제 죽여진 것 같아 비가 더 이상한 상상 또한 목적이 이상한 상상 항상 몸씩 행동해야 하지 <웃음> 끝까지 일할 거안 했고 너도 봐야지 그래도 네가 있으나 이미 나지 너의 안으 됐어 그렇다면 목소리에서 누가 또네 신기한 손 됐어 안 두드려면 사람이 잘못했어 쓰다듬어주면 쓰다듬어주면 리얼을 민 고생 많이 했어 요즘에는 또 나도 어든 일도 없는 거 베이베 난, 난 너만 담아 베이베 난 너만 담아가 베이베 난 너만 담아 오늘은 편하게 내게 안겨도 돼 겁먹지 마이 밤이 우리 환하게 반겨주네 하는 겁니다. 맞다, 맞다. 이런 노래였어요. 이걸게 e 음이야. <웃음> 그거는 아직 멜로디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l 리 t e s 결정돼 이 여태 늘 느낌 그저 착각일지도 가자 몰라서 뭐지 무슨 나무야가 있어 Do you even l o v me now?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아여기다 숨을 죽이고 나의 대답을 기다 맘에 안 이루면, Do you love me, only me tonight. 알라가사몰라요 매우 그 멜로디 나겠는데이거는 어려운, 어려운, 니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. 요 <목소리> 어 그리고 포맨 선배님 얘기 나왔던 곡데이 노래 이 노래 따라 할거요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입을 맞춰도 So 괜찮아? 괜찮아? 두 분? 괜찮아? 안 다쳤지? 지금 괜찮아? 괜찮아. 라는데 안 괜찮아. 요곧아괜 <웃음> 대성당들의 시대? 대성당들의 시대가 아, 이거, 아, 갑자기 이거 생각났다. 그, 뭐지? 그, 하루도 흐르고, 사랑으로 생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, 오. 인스타그램 불러줄 수 있어? 인스타그램 멜로디 가사랑 멜로디가 뭐였죠? 에이, 에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문, 문제 문제 야 문제 문제 어! 이거 이것도 있어. 아, 뭐지 이것도 있어, 라 <웃음> 이게 약간 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. <웃음> 맞아요. 매니 러브 맞을 거야. 오 미안해. 미안해. 아이거 자꾸 흔들려 책상이. 진짜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. 이렇게 있어야겠다. 기대면 안 되겠다. 아프네. <웃음> 미안해. 스티브 비쥬 플리즈 그거는 유튜브에 있긴 한데 무반주로 듣고 싶으신 건가요? <웃음> 무반주로? 치는그 목소리 내 매 냠냠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불러주세요 오늘은 절대 결코 간지않아오밤 이가 여기까지, 택시도 안 나와 티가, 티가, 티가, 티가, 가 티가, 티이 티가, 티가, 티 뭐지다내 뭐지? 이유 뭐지 기다린 여정의 끝 <웃음> <웃음> 와우. 왜, 왜, 왜? 왜? 이게 아니야? 이 달링 아니야? 어, 진짜? 잘 몰라요. <웃음> 잠깐만 o 호야이 아이, 한숨, 진짜 부탁해, 위로 해줘. <웃음> 이 아이, 선배님의 한숨. 또 위로를 위해서 한번불러될게없 뭐 i 키가 키 i d a Kida, Kida, k 게 d a k i d 아 k i d 아아 이야 이야 야 이야 사랑인 걸 사랑인 <웃음> Please s i n 코, 입 E. Nunko, Nunko, Nunko, Nunko, n u n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은까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. 내가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은던걸 미끄러진 꼴이 덜어주면 안 돼? 오케이 내네 파트 음, 스럽게맞자 잡고서 긴로들어맞면은도돼 이제 곧 가야될 것 같아요 이제 갈게 으흠 와 야생어? 야생어? 멋진 멜로디가? 이 하나가 하나 바람에 내밀어 라다는 가리에선 했는데 자세히 올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딱 하나 오고 갈게 요 맨. In o to c 뭐야 친구랑 같이 결혼 안 했어요? 아네 아마도요 <웃음> <웃음> 와 내, 내가 모르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어, 뭐야 뭐야 뭐야 왜? 자기 혼자 움직여? 아나 내가 안 나오지 지금? 보자 <웃음> 아, 영어 노래, 영어 노래 하나 쓱 불러고 가볼게요. 영어 노래를 내가 아는 게뭐 있지? 영어 노래 하는 거, 영어 노래 하는 거, 영어 노래 하는 거, 영어 노래 하는 거. 없네. 어 아, 어떻게 배터리가 없어서 까매졌어, 화면이. You trust, yeah. 아예 없어 지금 몇 퍼야? 3퍼 2퍼 1퍼 4퍼네요 안녕 이제 갈게 30분 했어 수고